안녕하세요. 그 전국에서 오셔서 또 우리 마을을 찾아주셔가지고 또 오늘 전부 개인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우리 또 장로님까지 전 저희 교회 집사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전교회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할 때 식기도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뭐, 특정 종교에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 목사님들 이렇게 면면들이 전부 이렇게 오셨다 하기에,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음이 마을이 고향입니다. 고향 마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군대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해서 서울에서 한 30안 4, 5년간 이렇게 살다가 고향마을에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뼈저리게 매일 고향과 살아야지 고향과 살아야지 매일 그런 말만 되뇌이다가 정말 고향에 오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마을에 와서 살고 싶었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의 삶이 또 남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삶이 저는 이뭐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삶이 이 다른 분들한테 그큰 모범이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서 고향마을에 이렇게 다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접고 2012년도에 이 고향마을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우리 마을이 정부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마을 그 관리자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 관리자 자리를 이렇게 일을 해달라고 해서 그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마을의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거를 추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먼저 마을의 일을 관여하다보니까 마을에한분 농사일로 바쁘셨어요. 돌아보면 한가로우신 분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누가 손님이 온다, 체험을 온다 하면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그 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와서 할 사람 없는데 그러면 제가 또 나와서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의 이장을 맡아라 통장을 맡아라 해서 그전에는 정부와 위원장하고 마을 통장하고 나눠서 두 분이 맡으셨었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두 몫을 다 하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그두 개의 나를 맡기로 하고 그 2015년도부터 마을 그 통장하고 그 정보화위원장이란 자리, 뭐 자리라 그런 일을 맡아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 기조발표를 하게 되고 마을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전에는 저는 그 정말 말 없이 하루 언종일 있어도 말한 마디 안 하는 그런 직업, 그런 머리에 포마도 바르고 그 다음에 넥타이안 매면 이 서울 시내를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콤비에 장화에 이렇게 바지를 입고 이렇게 우리 망상동 동해식 관내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 장화 장화 신고 콤비 입은 총장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제가 항상 장화를 언제든지 노래 띄어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뭐그 떠락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복장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서 제가 오늘 뭐 넥타이 를 메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을 더좀더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또 여러분들하고 이첫이 이 만남을 갖는데 의미가 좋아지 하 않겠나 그런 생각 을해서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심곡 약천마을은 그이 약천 남구만 선생 있죠. 음, 약천 남구마 선생께서 여기에 그 숙종임금 때 기사환국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희빈 사건이라고. 그 장희빈이 그 이제 그 왕비를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이 영의전까지 지내셨던 분을 귀양을 보내셨는데 우리 숙종임금이 어, 남구마 선생을이 굉장히 이렇게 아끼셨었나 봐. 그러니까. 자, 아, 제주도 뭐 이런 데 가서, 대마도 이런 데로 저기 기왕 안 보내시고, 우리 신곡약 앞전발 같은 이런 아주, 이남양이 아주 처음 마을로 이렇게 기왕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아, 여기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영의종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한데 도제너머 산에 긴밭 언제 갈려, 갈려 그러냐 이런 시조를 아마 남기셨구나 또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저기 아 여기가 어떻게 주어져서 그 시조가 여기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위에 가시면 장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음. 장밭이라는 게긴 장사에다가 밥고랑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긴밭. 사례라는 게 사례가 사례골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밭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막 집을 지어가지고 안타깝게도 거기 집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례 긴밭을 지금 볼순 없는데 거기 가면 기념비는 거기 있습니다. 제노모 사례 긴밭이 거기 있고 우리 마을도 보면 주로 이밭보랑이 굉장히 긴 밭들이 여기 산 옆에 붙은 밭들은 다 아직도 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그이 마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되겠고요. 우리 마을에는 슬로건이 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맡으면서. 우리 마을이, 어,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의 마을들이 전부 이제 그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전부 70, 한 4, 5세만 되면 거의 농사 일을 놓으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마을도 예,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5년 내지 10년만 있으면 농사 지을 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마을 그 다음에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염려하고 저처럼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려 그래도 고향이 없어지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항상 염려하고 이렇게 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통장이 되자마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돌아오고 내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살려고 돌아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올해 61세인데 이제 그 저보다 나이가 한세네살 작은 후배들이 한1 7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는 누가 여기 이 마을을 그 일을 하고 끌고 갈 것인가 그거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염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염려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저 중청도의 어디 마을처럼 경상도의 어디 마을처럼 그 마을의 인원이 하나도 없고 빈집만 남아있는 마을이 없어지는 그런 마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도 생각이 우리가 다음에 우리 마을에 와서 살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분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차 세대를 우리가 와서 가방 하나만 들고 주라도 살고 애기 낳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우리 목표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일을 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마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그 101가구에 216명이 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2008년도에 새농촌 건설사업 해가지고 이 옆에 보면 정미소가 있죠. 그 정미소를 그때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마을사업, 정보화마을사업으로 해서 이 우리 마을은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 모든 모든 홈페이지 관리도 하지만 농산물을 판매를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또 2015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서 우리 마을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잘 화합하고 서로 의견을 우리가 교환하고 좋은 어떤 그 슬로건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을이 되겠냐. 그래서 그 우리 마을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단솥밥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을에서 사람도 우리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구라는 것이 밥을 같이 먹는, 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가도 꼭 항상 점심 식사를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 마을도 좀 점심 식사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을이 되어보자 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늘 계속 하진 못했어요. 그 월 1회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분들이 많이 그 서로 그전에는 농사일 바쁘시고 하다보니 하다보면 농사철이면 몇 개월씩 3,4개월, 4,5개월씩 4,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못해보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을에서 그한소밥한소에서 나온 밥을 같이 먹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각종 교육, 마을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그 주민들한테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아버지 학교 선생님도 초대하고 이제 다른 이제 뭐 마을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강사도 초대하고 해서 마을에 대한 그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우리가 쭉이 교육을 그 점심 먹기 전에 는꼭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났고 그 다음 해에도 그 같은 이제 뭐 사물놀이를 같이 하고 이런 프로젝트 그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항상 점심 식사는 3년 동안 계속 같이 식사를 하면서해서 많이 그 마을 분들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진 그런 마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그이 아까 그 우리 유기농 하시는 우리 그 정미소 사장님 말씀 하셨지만 그 친환경 농사를 짓고 또 유기농도 하시고 그래서 그, 완숙, 도마도, 옥수수, 감자, 이런 그 농산물을 주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오셔서 보셨듯이 그 마을들이 넓고 하지만 그래도 좌전라도나 충청도영상도 쪽에 어떤 평야지재만한, 음, 농산물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산물이지만 여기서 그걸 판매하고 해서 농산 짓고 해서 이렇게 그잘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2013년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게이 농촌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답이 없는 그런 이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계산이 없더라고요 저도 와서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지어보긴 했지만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내가 생활이 안될것 같아 그런 이제 그걸 받았고 그래서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또 누군가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와서 그분이 아까 누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저기 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 사, 1500포기 씹어서 포기도 어, 네, 먹고도 됐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살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 농사를 우리가 천평을 짓는다고 계산했을 때 전평에서 쌀이 한 20가마 정도 여기는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못 농사지으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여기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소출을 항상 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 논에다가 우리가 요 뒤에 보면 나중에 여기 행사 끝나시고 잠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그메기 잡는 체험장하고 물놀이 체험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좀 있으면 영상을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요. 그런 200평에서 300평 사이 되는 그런 데서도 1년에 어 1,700명 정도의 이 학생들이 와서 여기 와서 물놀이, 내기잡기 체험 이런 걸 하면서 이 마을에다가 그 체험비를 이렇게 내고 가는 그런 우리 그 이, 이 체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 천평에다가 물놀이장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게 이쌀 인식감을 걷는 것보다 몇, 그래도 10배 내지 20배는 충분히 그거보다 더 나은 이 소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체험을 보면, 내기, 내 손잡기 체험, 저렇게 뭐 화전 만들기, 국궁. 제가 와서 이제, 이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국궁 체험을 하는데, 저는 제가 또 가진 그, 이, 저, 그것이 이제 달란트가 이제 그런 활 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기 체험 오게 해가지고 체험 상품을 만들고 해서 체험도 이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이런 여러가지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봄이에요. 이렇게 꽃도 이쁘게 피고 다른 마을은 다 좋은 지만 우리 마을도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고 여기 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가을, 이건 여름, 요거는 다양펜션이라그 해서 우리 다양 사장님이 고계시지만 그렇게 이쁘게 갖고 오셨어요. 그 여기 가을, 여기 겨울입니다. 우리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눈이 와서 쌓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아마 쌓였으면 이보다 더이 설경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 새농촌 건설 사업으로 해서 그 정미소를 이렇게 지어서 여기에서 일년에 우리가 마을 자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그 2천만 원을 넘는. 그런 수입이 들어와서 마을이 이 식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곳에다가 작년 어 연말에는 우리 마을에서 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나오는 수익으로 분들한테 가구당 그 가구당 10만원씩 배당을 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새농촌 사업 이런 보조 사업을 받아서 이, 하는 사업을 하지만 몇안 되는 분들이 그걸 누리거나 이게, 이게 보조 사업으로 어떤 조금 잘못된 어떤 투자가 되면 이게 수익도 아무도 없이 그냥 그걸 유지하는 데만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이 될수 있었는데 우리 마을 선배님들은 이게 그 정미소를 지어서 정미소에 나오는 그 정미소도 잘 돼서 운영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소득을 해서 마을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작년에는 배당을 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올 연말에는 이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그 사업을 쭉 해왔지만 지, 그, 지금까지는 이제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그, 그 보조는 그안 나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활할수 있는 자, 자력으로 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 정보화 사업의 수익도 나누어서 10만원에다가 다시 2 내지 3만원 그 우리 마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결정할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더해서 마을 분들한테 배당을 줄이 계획, 저, 저 계획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그 홈페이지 좀 열어주실래요? 마을에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신곡 약전이랑 신곡만 쳐도 네이버에서 토털 어디서도마찬가지고이 신곡만 치면 신곡 약전 마을 홈페이지가 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이렇게 이 보면 우리 마을 역사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이런 이런 없던 그런 시절에는 전부 저 전부 필기로 이렇게 그, 수기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운영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전부 우리 마을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지금 현재 이 진행되는 사업까지, 그 누가 길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모습까지도 여기서 그 우리 마을을 계속 이렇게 볼수 있게끔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 <웃음>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그 마을의 이미지를, 어 우리가 제거하고 농산물 판매도 이제는 홈페이지 또이 SNS 통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판매가, 어, 전국에서 이 옥수수 맛이 공천보다 더 낫다고 공부가 돼 있는 마을의 옥수수가 우리 마을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가 오늘 나와요. 그러면 이 옥수수는 2, 3일밖에 생명력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딱딱해지거나 맛이 벌써 너무 여물어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마을로, 아, 나 지금 오늘 옥수수가 나와요. 그러면 내일 옥수수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SNS 전부 이쪽으로 날려서 하루에 막 7, 8, 1박스씩 이렇게 이렇게 싸서 판매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나중에 홈페이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안 넘어가죠. 와이파이 정리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화 마을은 저 위에 있고 여기는 그 마을에 간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는 곳인데 이번 행사를 그요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 게이트볼장을에다가 이걸 여섯 동을 치고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지붕을 씌워주세요 하려고 사실 거기다가 여섯 동을 치려 그랬는데 어제 그제 계속 눈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찌러서 거기다 치지 못했는데 오 시의 관계자분들 이렇게 시장님도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시네요. 근데 보시면 좀 우리가 그런 걸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전국 행사를 좀 많이 좀 치러보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우리 마을을 알리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 안에서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거고요. 그안 열리죠? <웃음> 음. 근데 지금 이제 그말 공동체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 건강체조 내지는 강의 듣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이 마을 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서로 두들겨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모습, 예. 지 우리 마을은 여름 농산물, 도마도라든가, 그 다음에 곰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벼, 친환경, 그 벼,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같은 거. 학생들이 오면 항상 체험을 하고는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마을의 특산물을 꼭 이렇게 먹고 갈 수, 체험하고, 먹는 것도 체험하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왕경부수 그 이야기도 좀저러죠 <웃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을 아까 그 남구만 선생 그 말씀하셨지만 그 남구만 선생 제례를 1년에 그한 번씩 지내고 있어요. 음력 9월 9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제례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구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그 시조를, 경창대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매기 맨손잡기 하는 체험인데요. 뒤에 보면 체험장이 있고 그 옆에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처음에 누가 이 매기 맨손잡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좋은데 매기 맨손잡기만 하고 가면 너무 싱겁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옆에다 물놀이장을 지읍시다. 그,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 그, 어 라우스, 캄보디아? 이쪽으로 그, 이, 저기, 봉사활동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 물놀이에 관련된 그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육격 군대에서 유격훈련할 때, 물에 뛰어내리는, 돌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홍강에서.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걸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가서 재미있게 그 체험을 하고 왔는데, 우리 마을도 좀 그런 걸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건 못하고 그 미끄럼틀만 만들어 가지고 이 체험은 또 안전이 꼭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인들은뭐출력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절대 다칠 수는면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물놀이장 하는 그 물놀이체험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생, 이 학생들은 주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렸을 때처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 정말 그때는 저 같은 또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한여름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밥 먹으라 해야지 나오거든요. 이 학생들도 점심 먹으러 나오라 그래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더 우리 마을에 넓은 물놀이장을 갖고 싶은 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면, 1년에 5천 명, 만명 되는 그런 학생들이 체험을 오면, 마을에는 충분히 수익 사업으로, 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물놀이 영상도 보실 겁니다. 가능해? <웃음> 안돼 안돼요 여기에 보면 그 물놀이 그 체험 영상이 들어있는데 지금 인터넷 연결 상태가 그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안돼 그래서 우리 마을은 이런 거다듬이그 어, 부들겨 보는 거그 다음에 두부 만들기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궁 체험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어. 저, 저 포도대장같은 사람이셉니다 <웃음> 제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그 특히 활쏘기 같은 경우는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 좀 군기를 좀 잡아서 보내는 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부터 군기 잡는 데는 최고였거든요 그, 그, 군기를 좀 잡아서 이렇게 타격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그만 학생들한테 제가 군밤을 구워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조금 좀이 전문, 전, 전문적인 쪽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뭐그 뭐그 이스라엘하고 저쪽 그뭐 7일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전쟁의 역사 뭐 이런 역사 쪽의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고 우리가 교훈적인 학생들이 이런 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 학생들이 뭐이 우리나라가 겪은 전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외국에서 겪은 이런 전쟁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해주고 역사에 관련된 얘기도 학생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밤의 달콤함과 그 군밤 먹는 시간에 그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학생들이 또그이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말에 떡매치기, 정미수 사장님이 떡매치고 있어요. <웃음> 우리말은 친환경결혼사를 그 짓다 보니까,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가면, 이때 되면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메뚜기입니다메뚜기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메뚜기 잡는 체험을 이렇게 가을이 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천연 염색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어릴때 새끼꼬아 보던 그 기억을 살려 가지고 학생들이 그나마 예전에 그 해보던건데 우리는 해보던건데 이 학생들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체험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새끼꼬는 그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전만들기, 꽃떡이라고 그러죠. 예. 이그어 그, 요거는 뭐 이제 <웃음> 그냥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을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그, 제가 그 마을의 기록에 관련된 그 화두를 제가 던지고자 이그이 그, 이 사진을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 이 성경을 그 이렇게 가죽에다 써놓은 그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이 성경에 쓰여진 어떤 의미에 관련된 것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이,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그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잘은 모릅니다. 저는 뭐, 목사님들보다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이 그, 우리 인류의 그 최고의 기록물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록물에서 우리가 그,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는 보통 자기 허물은 인간들은 가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허물을 숨기고 웬만한 좋은 것만 기록을 남기고 그 좋은 것만 전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성경에 보면 아주 나쁜 기록들, 그 아주 나쁜 기억들, 나쁜 인생들 뭐 사물왕과 다윗의 어떤 이야기처럼 정말 자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기가 사라지는 것에 다윗이 그 성장하는 것을 못못 참고 죽이려고 가서 이 정말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왕의 인생도 볼수 있고 그 바위당이 자기 이 수아의 장수의 아내를 그 범해서 이렇게 그 나오는 그런 요즘 뭐 리투 운동도 일어나지만 그런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인류의 기록물이라고 우리가 그 감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가끔 이제 6.1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 강한 것은 그분들이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이 저기 이 부끄러운 역사를 자기 후손들한테도 하나하나 체험시켜 가는 것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강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키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좀이 알아야 되겠다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모습까지도 그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선 왕조 실록에 관련된 겁니다. 그 이걸 다 들고 나오니까 너무 무거워서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가져 나왔는데 사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 왕조 실록을 우리가 그 우리 조상님들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그 임금님께서 이렇게 그 행차하시면 정말 붓을 들고 요즘 뭐 볼펜도 안 나오는 그 시절에 붓을 먹을 묻혀가면서 임금들이 말씀하고 지나가는 걸다 기록한 우리 조상님들의 최고의 기록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런 기록의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조상님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들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기록을 얼마나 잘 남기느냐 하는 것은 우린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까 슬로건에서 4세대가 우리 마을에 와서 그 우리를 보고 다시 이렇게 자랄 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면 우리 마을에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맨 좌측 것이 우리 마을에 지금 이렇게 남겨진 기록물 중에서 결산서철이에요. 연말 되면 총회를하고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걸 99년도까지 가끔이 기록해놓으신 또 그런 기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99년도까지 정말 동나물이 500원이고 50원이고 여기까지 전부 기록해놓은 기록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치 있는 우리 마을에 기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도 우리 그 선배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사셨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보고 이 마을의 전통을 잘 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맨우측에 사진에는 우리 마을의 그 장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아저 좌측에는 그다음에 우측에는 정보화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부를 두 개를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항상 우리 마을에 어떤 분들이라도 오셔서 정보화 이 이거 그저 센터에 오면 이 장부를 항상 공장하고 대조해보고 이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보와 마을 문이 열려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이걸 보고 가세요. 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빛을 해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총의 예비가뭐천 원, 뭐 삼천팔백오십 원, 뭐 식사한 게 옛날에는 이런 기억들, 기록들까지 있어요. 오백 원. 뭐. 그 다음에, 구판점 지붕, 지붕이 지궁, 있는 새끼 대 그게 뭐냐면, <웃음> 국판장 지붕을 잇는 새끼 있잖아요. 새끼. 새끼꼬는 새끼대가 그 500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 좋은 기록이죠. 저는 이걸 보고 야, 정말 이런 기록들이 아직 우리 마을에 남아있다. 정말 이분들 정말 우리 선배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우리는 간직하고 이걸 또 우리 역사편찬위원회에다가 그 의뢰를 해서 이걸 전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런 기록도 좀볼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 화재가 난다거나 어떤 다른 변수가 있었을 때도 이런 것도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놓은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서울에서 이렇게 그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뉴스를 보고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나라가 잘 돼야지 저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와서 이 제가 이 책임을 맡아서 제가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반대로. 우리 작은 마을 단위부터 잘 하고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잘 살아야지 동해 시가 잘 살게 되고 강원도가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 살게 된다, 발전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국민들 이 전반적인 평균적인 그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그다음에 나라도 건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보존되고 또 나라가 이 지켜지고 이런 나라가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이 작은 이 소단이 마을이 발전되고 잘 건강하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을 기록이 정말 지속적이고 좋은 기록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우리도 이 아픈 기억들도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이 장부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갑자기 뜯어져 나가는 이런,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이런 기록들은 이건 장부로서의 사실 가치가 없는 거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절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마을의 결산 기록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해서 기록을 보존해 나갈 때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살면서 선배들을 존경하고 선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이제 돌아와서 마을에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사의 기록물로 마을의 기록물도 남겨놔야지 우리가 성력이나 조선왕조진력이나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선배들을 다시 불어넣볼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오셔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또 우리 마을을 신곡약점마을을 이렇게 기억하실 때 아, 거기 갔으니까 통장이 그 이런 마,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만들,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신곡약점마을을 멀리서 또저 제주도에서부터 순천 또 아까 뭐 인천 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요 또 마을을 기억해 주시고 옆에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아, 망상에 가니까 망상 옆에 신곡약천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니까 이런 좋은 기록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더라 거기 가면 우리의 전통도 볼수 있고 우리의 그 앞으로 농촌이 발전해가야 할 그런 마을의 모습도 볼수 있는 곳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공부도 좀 해주시고 또 신곡약천마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자녀분들까지도 우리 마을을 공부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을에 유리 동행시에 또 와서 관광도 올수 있는 음, 그런 이 오늘 모임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셔서 우리 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이 기조 발표를 제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